인담 t v 유튜버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자라 영상을 찍기 위해서 뭔가 주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박스가 막 이따만한 게 왔는데, 어, 뭔가 막상 딱깠는데 예쁘면서 뭔가 내 마음을 들고 가격도 괜찮은 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벌안 남았거든요. 그래도 실속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우리 바로 시작할게요 Let's start! 첫 번째 아이템은 짠! 탑이에요 제가 하울 영상을 찍을 때마다 입고 나오는 탑이 있어요 바로 요건데 이걸 정말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작년에 제가 동대문에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더 구매를 하고 싶은데도 구매를 하지 못하는 이탑 때문에 뭔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아 내가 되게 괜찮은 탑이 있으면 그런 탑을 발견을 하면 꼭 추천을 잘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탑이 바로 그 탑이에요 자라에서 매년마다 이런 탑들을 많이 출시를 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던 탑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탑을 발견하고 올해는 이거다 아니 앞으로 몇 년은 얘다 생각을 했어요 살짝 크롭 기장인데 너무 크롭이 아니어서 적당히 하이웨이스트 팬츠에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고요 배꼽이 완전 가려지고 그것보다 살짝 1cm 정도 내려오는 그런 기장이에요 제가 허리가 긴 타입이 아니에요 절대 저는 진짜 허리 반 다리 반 그냥 반반이기 때문에 제가 배꼽이 가려지는 정도면 모든 분들이 다 배꼽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는 굳이 하이웨이스트 팬츠를 입지 않는다고 하셔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크롭 기장이라서 저는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마음에 들었던 건이끈 디테일이에요 단순히 두 줄이 아니라 박음질을 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끈에 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박음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두 줄이 되는 거예요 되게 애매하게 두 줄로 만들어 놓거나 만약에 심플하게 그냥 딱한 줄이었으면 너무 속옷 같은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이건 또 이렇게 디테일을 잘 잡아서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 놓으니까 더 패셔너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것한 느낌? 그리고 무난한 유넥이라서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들었고 뒤에는 딱 일자로 되어 있어요 컬러는 두 컬러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베이지 컬러하고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 나와있는데 저는 요거 자신있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컬러별대로 다 뽑아주세요 특히 화이트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수템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탑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15,000원 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세탁도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손빨리 조물조물해도 그렇게까지 막 손목이나 손에 무리 갈것 같지 않아서 저는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고 요거 사이즈 있을 때 쟁이시길 바랄게요 XS과 스몰이 하나고 그 다음에 미디움과 라지가 하나예요그 이상의 사이즈도 그 이하의 사이즈도 없답니다 다만 이 민소매가 생각보다 파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너무 훅 파진 것도 아니지만 또 너무 안 파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타이트하기 때문에 배에 힘은 조금 주셔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 뭔가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훨씬 예쁘게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강추드리는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짠! 컬러감이 아주 쌍콤한 오프숄더 블라우스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극명한 오렌지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이트에서 봤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굉장히 입으면 내가 오렌지가 될것 같은? 귤처럼 톡톡 터져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건 솔직히 오렌지 컬러라서 다른 컬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원단이 굉장히 시원한 원단이에요 지지미 원단이라고 하시면 아실까요? 올록볼록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내 몸에 뭔가 달라붙거나 휘휘 감기거나 그런 원단은 절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볼륨을 빡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체가 빈약한 그런 콤플렉스를 아주 잘 가려주더라고요. 가장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는 목선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그런 오프숄더인데 심지어 팔뚝살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와이드한 핏이에요. 오프숄더 중에서 팔이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기장은 크롭 기장이지만 너무 심각한 크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쌍콤 발랄한 오프숄더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나들이 갈때 완전 제격입니다 좀더 다양한 컬러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탑은 바로 유아입니다이 탑은 패턴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주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패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 패턴이 다 프린팅인 줄 알았더니 자수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고급져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정말 손이 많이 간 그런 블라우스다 라는 게 한눈에 딱 보여져요 기장은 딱 크롭 기장인데 이 밑에 마감도 다 자수를 해놔서 너무 예쁘고 디테일도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는데 이 블라우스에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브이넥이 생각보다 깊게 파졌는데 많이 뜨더라고요 안에 뭔가를 받쳐서 입어주지 않으면 좀 불편하겠다 싶었고요. 안에 안감이 자꾸 이렇게 삐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민망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살짝 조성하게 만드는 그런 블라우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이 이 볼륨감 굉장히 예쁘게 잘 살아나고 이 팔뚝에 뭔가 예쁜 호박 한 덩어리를 달고 있는 것 같은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는데요 바깥쪽 말고 안쪽에 있는 고무줄이 자꾸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불편해서 저도 모르게 뭐 손으로 꺼내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누가 보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입었을 때 굉장히 고급지고 제가 입고 촬영을 했을 때에도 뭔가 되게 사람이 세련된 느낌도 많이 나고 뭔가 되게 많이 신경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 팔부분과 이 브이넥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저는 너무나도 강추드리고 싶고요 제 바스트가 빈약해서 자꾸 뜨는 걸 수도 있어요 디자인 굉장히 예쁘고 신경 많이 쓴 블라우스니까 꼭한 번은 착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팬츠인데요. 짠! 아까 보여드렸던 오렌지 컬러의 블라우스랑 매치를 했었던 아주 오렌지 오렌지한 바지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살짝 빈티지한, 물이 한번 빠진 것 같은 오렌지 컬러예요. 사실 사이트에서 처음에 보고 어, 너무 부담스럽진 않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받아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이건 진짜 세일하면 꼭 쟁여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바지거든요. 요즘에 제가 자꾸 자라 세일에서 득템을 하다 보니까 정가로 뭔가를 못 사겠어요. 세일할 때. 꼭 하나 쟁여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슬라우치는 아니라서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살짝 좁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롤업해서 입으시는 게 가장 예쁩니다 이렇게다 핀턱이 잡혀있어서 볼륨감이 정말 예쁘게 잘 살아나요 허벅지 군살 많으신 분들 저처럼 승마살이 아주 타고나신 분들에게는 정말 제격인 바지입니다 이거 블루 컬러도 있었는데 실제로 블루 컬러는 받아보니까 조금 너무 블루블루 하더라고요 요렇게 착용을 하셔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고요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탑에 셔츠만 걸쳐주셔도 굉장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바지예요 올여름에는 특히 자라가 좀 컬러를 잘 뽑는 것 같아요 적당히 비비드한 컬러의 바지를 찾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1등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바로 짜잔! 원피스입니다 굉장히 긴 원피스인데 굉장히 시원해요. 린넨 원단에 홑겹이라서 굉장히 가볍게 입으실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스트라이프가 세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허리선도 위쪽에서 한번 딱 끊어줘서 다리가 정말 길어 보여요. 저처럼 허리반 다리반인 분들에게는 진짜 꼭 필수템인 그런 원피스입니다. 팔뚝 부분도 아무리 이렇게 넓기도 하고 살짝 가오리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팔뚝에 가장 두껍 부분을 잘 가려주고요 그렇다고 또 속옷이 훌러덩훌러덩 보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부인넥도 생각보다는 안 파졌더라고요 저는 속옷 하나만 입고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노출이 심하다거나 뭔가 너무 과하다는 느낌 없이 아주 잘 입어졌어요 제키 기준에 딱 발목까지 오는 기장이었기 때문에 기장도 완벽했고 완전 짙은 네이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컬러가 짙은 컬러라서 안에 속옷 컬러만 신경 조금 써주시면 크게 비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외출하실 때 가볍게 입으셔도 좋고 어디에 놀러 가실 때에도 아주 제격인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습니다 짜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